화러보이스 박지현이 자신의 sns 인스타그램 계정에 첫 글을 올렸습니다. 박지현은 미스터트롯2 결승전이 끝나고 곧 다가올 토크 콘서트 화면 이미지를 업로드했는데요. 미스터트롯2 탑세븐에게 물어봐 코너에서 멤버들에 관련된 궁금증, 깨알 질문들을 받고 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. 박지현은 경연이나 개인, 동료에 관한 질문 등 진지하거나 재밌는 질문들 많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는데요. 참여방법은 tv조선 미스터트롯2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시청자 참여메뉴에서 탑세븐에게 묻는다 게시판에 작성하시면 됩니다. 오는 16일에 방송될 결승전에서 탑세븐이 가려지면 그후 3월 23일과 30일 총 2회에 걸쳐서 토크콘서트가 진행됩니다. 그후 4월 6일에는 탑세븐의 갈라시오가 방송될 예정입니다. 미스터 트로트 새로운 전설의 시작, 탑세븐의 본격적인 가수로서의 행보에 많은 이들의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.